그리고, 오늘, 그, 뭐냐, 빠친코가 바뀌었다, 라고, 이렇게, 유튜브를 많이 올라오던데, 좀 보도록 할게요. 빠친코가 어떻게 바뀌었길래, 도대체, 좀 이렇게 난리들인지, 봤었을 때, 4 0 0에서 500호, SS150, 이거 그대로인 것 같은데? 뭐가 바뀐 거지? 자, 변경 전에는 23토티 포함, 탑프라이스 50선수팩이었는데, 변경 후, SS, S, 23토티, 23토티, 노미, 23, 히어로스 탑 프라이스 90 선수 팩. 아, 야, 원래 23, 토티 포함 탑 프라이스 50 선수 팩이었으면은, 지금 5강으로 바뀌었네요. 105. 플러스. 오히려 좋아진 거 아니냐, 이렇게 되면. 어. 그리고, 빅톱시에서 월드컵, LN, 롤, 파탑 프라이스 380이었으면, 좀금 230. 그리고, 롤, 뭐, 파,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, 그냥 빅시랑22 UCL. 탑프라이스230 선수팩 5강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SS 뭐 SPL과 22PL 뭐 이렇게 나왔으면은 지금 현재는 월드컵만 이렇게 되고 6강 월드컵 6강 메리트 있다 오히려 그냥 좀 메리트 있게 이렇게 좀 바뀌었네 S LN 최종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거 23토티로 오히려 그렇, 이렇게 되면은 개꿀인거 아니야 빠칭코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생활하고 있었던게 이게 솔직히 이대로였으면은 그냥 히어로스 상자가 더 이득인거 아니냐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더 좋아졌네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빠칭코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는게 이제 정무형도 깨달았기 때문에 또 바로 이제 좋은 어 좋은걸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돈 벌려고 그렇게 빠칭코로 바꿨네요 그렇게 되고 피로포인트 이제 뭐6 0 p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 고 이거는 뭐 똑같은거 같은데 어 수정전후 전에는, 이렇게, 뭐, SSS, 이렇게 해서 하고, 그, 지금, 뭐, 보상들이 다, 이렇게, 그냥, 바뀐 거잖아. 음. 그지 이건, 보상이, 뭐,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, 뭐, 그런 거고. 그 다음, 뭐, 솔직히 이것만 보면 되네. 어. 이것만 보면은, 변경 후, 이렇게 좀더 메리트 있게 좋은 선수 팩으로 좀 바뀌었다. 라는 점, 업그레이드 했다는 점.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. 근데, 저 같은 무과금, 이신분들 이신분들은 어 그다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점 음. 그렇구요